그냥, 전체적으로 그냥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? 생시세포도 있고. 네. 음... 체세포도 있잖아요. 저 되게 똑똑하죠? 네. 얘는 <웃음> 무슨 <체세포> 분열이 <웃음> 아, 얘 예, 체세포 분열이요 어, 아, 그래요? 네. 가까이 생생계를 알아야 되겠는데, 제가 좀 정리가 안 됐어요.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, 이거는? 정리 좀 했을 땐. 얘가 지금 간기고, 요기부터 분열기인데. 네. 얘가 전기고, 중기, 후기, 말기. 음! 특징을 알아야겠죠? 단기에서,